아 들어왔어 눈봐 어떡해 어떡해 어디다가들어어 숨이 잘안 쉬어져? 괜찮아 괜찮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? 기야야기야 어, 아기야 괜찮아? 줄까? 아기 빠빠 줄까요? 아유 콧물이 주렁주렁. 어떡해 이게? 아빠랑 양이랑 먹을까 아기? 음 어떻게 알고 여기 찾아왔어? 살려고 왔어? 응? 오 예쁜 카우스네. 살려고 왔지. 주는 약먹고 애기 힘내자 알았지? 알았어 밥 갖고 올게 기다려봐 얘가눈 떴다 뭐약 발랐어? 응 어, 이거 안연고 어. 이거 좀 발라주고 좀 닦아줬어 음. 눈뜬그 같아. 아까 팍 떴었는데 눈 뜨네 그래 응.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좀 먹이려고 설탕을 아이고 코가 막 그런 거 음. 너무 많 そ야 가 그루밍해주는 기분이던데 칫솔을 이렇게 하면.